정도 돼 150g 정도 됩니다. 음. 두개는 하면 1인분 같아요. 몇장 나와서 조금 나와서 6장 5개 살짝 할아버지. <목소리도> 그 조그만 거짜투리 남았을 때남았을때냥채친감 네. 거기서 딴건지아니면 그아 칼로 대살 대서 다져서 다지 아 이제 남은 부분은 칼로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어. 물이 밑에 빠지지. 떨어지네. 이 물을 왜 올리는 거야? 이 물을 하면은, 응. 이게 찰지지가 않으니까 뒤집지를 못하고. 붙일 때? 응, 붙일 음. 때. 음. 된 거야, 엄마? 응. 약간 응. 일어는좀 응. 그랬어 엄마를 여기다 지금 혼자 있으면 집에 강판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음, 그치. 이때는 믹서기 해도 음, 되는 거? 믹서기. 믹서기 9개를 써도 되겠다. 자, 이 근데, 음넣데 이것만 넣으면 안갈아져 음, 뻑뻑하니까. 이거를 음, 음. 음, 넣어면두개 넣고. 세 수저 정도만. 아빠 숟가락으로 생긴. 응. 어? 아, 불도 안 갈아지면 하나 더 넣어도 되는데, 우선 한세 개? 아, 네개 정도 넣어도 돼. 이렇게 놓고믹스에 살짝만. 아, 넣어줘. 너무 많이 갈면 너무 죽대버리니까 살짝만. 둘다 없을 때잖아 음, 강판도 없고 음, 믹서기도 없으면 무것도 음, 음, 음, 음. 그 없을 때 음. 티처를 쳐둘다티치를쳐 음. 아, 손이 동미가니까연목등이면 음. 조금 얇게 작으면 딱 세워주잖아요 음. 너무 절개해도 뭐, 맛있는데 좀 크게 해야지 이게 식감이 어, 좋지 너무 자름이야 계란라 조금 들어가고 음. 부침가루는 부침가루만 음. 부춧가루도 맛있더라고 이거 한 4개 음. 네 정도만 두개으면 정도? 음. 네..아빠 숟가락 4개 음. 네. 네. 네. 정도만 음. 넣고물한 음. 정도만 3분의 1정도 숟가으면돼이3정도정도 실험했었는데 초등학생. 이거나 그 파는 전분가루 물에 타주하는거나 완전 똑같네. 물론 이게 더 맛있겠지만. 이것도 준비. 요거는 강판에 갈아서 했던 거. 고추를 넣어야 돼. 요거는 믹서기. 요거는 채로 썰어서 만드는 반죽 세 가지. 준비가 다됐고 고추를 위에 이제 매운 고추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고추 넣고 그 다음에 뭐 매운 고추 랑어한 사람은 안 매운 고추 이렇게 얇게 썰어야돼 아무튼 이렇게 이게올고고명은올리뻔 이쁘해 너무 두꺼우면 안 예뻐 아아 움직이면 이거 식감이 훨씬 이오이거식비슷거 같은데? 에 아삭한데 이건 그냥 넣 응? 응. 근데 그렇게 맛 엄청. 말이야 응. 는 그래도... 왜냐면 간판 저거 없는 너무 <목소리> 많으니까 나도 때 <목소리> 집에 간판인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막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익으면 좋으니까 빨리.